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지금 나를 봐. 달골 됐잖아. 원샷 할 때까지 팔로 차. 팔로 차. 수한잔 생각나는다. 여러분, 사실 오늘 제가 방송을 킨 주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것 같으세요? 혹시 좀 예상이 되시나요? 오늘은 제가 유튜버잖아요 인기 유튜버다 보니까 여러분들 덕분에 앞광고가 하나 들어오게 됐어요 <웃음> 아 믿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오늘은 대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내 마음을 누르는 일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진행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광고 좋아하는 사람 소리 질러아 소리를 많이 지르고 있어요. 우왕, 깡,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상품들을 입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성공한 유튜버 미쳤다. 자, 제가 살다 살다. 아, 자, 정식으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조스 떡볶이에 후원을 받은 조스 떡볶이 신메뉴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 요, 요 카메라를 좀 준비해봤어요. 이렇게 제가 어제. 아 이게 또 새벽 시간까지 아, 어떻게 하면은 과연 이 음식들을 맛있게 딱 한눈에 보이게 할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자 이렇게 또 세팅을 해, 해봤습니다 한면하면좀 살펴보자면 일단 요게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조스 떡볶이 야 이거 빛깔 보십시오 여러분 하하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빛깔이 이쁘면 그리고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어묵탕 <웃음> 그리고 늘 사랑하고 있는 이 튀김 세트 아 잠시만요 이건 아, 제가 위주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웃음> 이게 제가 원래 기본적으로는 요 세트들을 제가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또 특별한 사명감을 함께 가지고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조스 떡볶이의 신제품이죠 그것은 바로 조스 치킨입니다 와 조스치킨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메뉴인데요 이제 요게 크리스피 프라이드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게 요놈이 촉촉 양념 그 요쪽에 보이는 게 마늘간장입니다 크 영롱하지 않습니까 빛깔이 자 원래는 요렇게 해서 1인분이에요 양이 좀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5,500원입니다 하나에 5,500원이고 원래 반반은 안되는데 오늘 제가 또 앞광고지 오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한테만 반반을 좀 해주셨다고 합니다 양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지금 어디 딴데 치킨집에서 시켜먹으면 11,000원 정도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일단 가성비가 굉장히 훌륭하고요 아, 참된 광고인 조기현이라고 또 해주시는데 아 가성비 대박이다 맛있겠다 가격 괜찮네 조합 죽인다 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매장에서만 볼수 있는 이것도 오늘도 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점심 좀 하나하나씩 먹어보면서 어,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순간을 위해 점심만 먹었어요 그렇죠 이 시간에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점심만 먹었는데 제가 늘 그랬듯이 어묵 국물을 여기다 좀 넣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먹을 때 어묵이랑 떡볶이를 같이 시켜요 왜냐면 제 입맛은 좀 매워가지고 약간 이렇게 중화시키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면 튀김 찍어 먹기도 좋고 빛깔이 이제 점점 살짝 국물 떡볶이 느낌도 나고 잡아서 <웃음> 아 일단 뭐 이거는 제가 너무 잘 안을고 있는 맛이고 왜냐면 평소에도 항상 먹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치킨과 떡볶이의 궁합이 어떨지 순살 크리스피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맛없하지 파악사각 소리 들려요 와 두번째로 마늘 간장 와 아니 근데 어떻게 이게 떡볶이집에서 이게 이렇게 게이 되지 진짜 바삭바삭한데요 와 저는 원래는 무조건 고추어도 양념 양념만 시켜 먹는데 와이 마늘의 느낌도 다릅니다 세번째로 양념 와, 아니, 치킨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사랑하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5,500원에, 예? 5,500원에 이렇게 팔면, 와, 남는 거 없어. 와. 자, 여러분, 어느 치킨이냐면, 놀라지 마세요. 조스 떡볶이에서 파는 조스 치킨입니다. 와, 기가 막힌데? 혹시라도, 아니, 나는 그냥 규현 너의 방송을 보고 싶다. 근데 왜, 어? 앞광고를 하고 앉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소중한, 이런, 이런 음식들이 저에게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많이 행복해 주시는 것 같고 사실 이게 제가 막 어... 습 어, 조스 떡볶이... 본사에다가... 저... 아, 저... 조스 떡볶이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아... 저 한번만... 저... 앞광고 한번만... 저 넣어주시면 안돼요... 이게 아니라 팬분들께서 리트윗을 해주셔서 그게 만개 이상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할수 있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는 거는 모두 다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네. 아, 앞으로 더욱더 큰사람과 좋은 음악, 멋진 무대, 재밌는 예능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조스 떡볶이 는데 원래 좀잘 들어온 게 제가 원래 먹던 거라서 평소에도 추천을 하던 거라 어색하지가 않아요. 요요 요, 요 매콤함이 진짜 그 몸에 안 좋은 녀석들을 때려 넣어서 만든 매콤함이 아니에요 튀김 하나 찍어 먹겠습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김말이 떡볶이 국물에 찍어서 음. 아 여러분 말 걸지 마세요 주스는이 어묵 국물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약간 매콤해요 아 후라이드를 한번 소스에 찍어 먹어보라 이렇게 과연 어떤 혼종이 탄생할지 아유. 생각보다 어울린다 떡, 떡. 떡치? 치 떡? 튀긴 거는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마삭하지 진짜로 나 ASMR 한번 해볼게요 양념해서 좀 우리 눅눅해질 만도한데 소리가 파석파석한데 딱딱한게 아니라 그 말이죠. 씹으면서 그냥 쑥쑥 들어가는거 음, 잠깐만요. 저 보리차 좀 잠깐만 가져올게요 보리차 일단 좀 가져왔습니다. 이게 보리차가 좀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예? 아니 이게 보리차가 그냥 이렇게 기울여서 따르면 그냥 그건데 콸콸 따르면 이게 나와요 아무래도 이게 산소랑 닿으면서 이렇게 아 여러분 방금 따끈따끈한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 크리스피가 5,500원이 아니었습니다 5,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념이랑 마늘간장은 5,500원 크리스피는 5,000원이라는 아주 핫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싸다고 생각했는데 더 싸다는 얘기예요아 어디 보리차냐고요 그... 아 상표 써있네요 웃는남자에서 나온 보리차가 있어요 <웃음> 아, 보리차에 탄산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좀... <웃음> 여러분 꼭집 근처에 조스 있으신 분들은 사드세요. 사드세요. 이 마늘간장은 아, 뭐라 해야 되지? 이혀 안으로 마늘의 그 알싸한 맛이랑 혀를 많이 자극해요, 생각보다. 근데 매운 게 아니라 짭조름함이 함께 가미되면서 이 양념은 옛날 우리 먹던 그 양념 소스 있죠? 그것보단 조금 매콤해요 왜냐면 조스가 살짝 보통 다 매콤하니까 보리차가 절로 당기는 맛이네 아 보리차도 앞광고 가자고요? 아 술을 많안 했어요 술을 름안 했어 아그야맞습다 여러분 사드세요 우리 조수떡볶이또 같은 저랑 같은 조씨로서 응원합니다 아 이정도면 은 훌륭했어요 이제는 좀 먹으면서 계속 이런저런 거를 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 박년 22세 내게 남은 건 풍류뿐이구나 술 마셔요?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이런 집이 또 막걸리 맛있게 파는데. 어 맛있겠다. 벌써. 아, 근데 진짜 기분이 너무 좋다. 문제는 점점 취해가가지고 이게, 이게. 좀... <웃음> 뭐, 취하고 이게 아니라, 취했겠지만요. 그냥 기분이 좋아.